제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뭐든지 원샷해 버리는 남자 원샷맨입니다. 참. 오늘 마실 음료수는 주시콜 망고 맛과 복숭아 맛을 마실 건데요. 주시콜은 1999년에 처음 등장한 후에 매운 음식이 나올 때면 늘 가까이 따라다니며 이만의 알약함을 선사해 주는데요. 었 오늘은. 고 후딱 마셔보겠습니다. 차! Gracias. <웃음> 오호 완전 맛있어요 오늘 맛의 점수는 5점 만점 중에 5점이에요 정말 설명이 필요 없는 달달함이었어요 원하시는 음료수 원샷이나 믹스 리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야물딱지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든지 원샷하는 남자 원샷맨이었습니다 참